자 아이고 요번에 짐보스가 나왔다 그죠 이제 노답 삼형제가 나왔는데 너무 쉽다 보니까 그런 걸까요? 뭐 공략이 오히려 없어 그지 그래서 어고생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특별한 공략은 없고요 이거는 좀 받아 챙기자 요거는좀 받아 먹어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제일 크고 이렇게 어? 야, 이거 진짜 중요한 재화거든. 자, 무릎까지. 이런 거는 꼬박꼬박 다 챙겨야 된다. 일단 그래서 오토로 잡습니다. 이거 오토, 노가다기 때문에. 자, 어, 오토로 좀후다후다 패기 좋은데. 일단 요대 한번 오토 돌려보고, 그 다음 덱은요. 요 이제 점수들을 또다확인 해야 되거든. 아, 한 번은 해야 되니까 요거 점수 다할 만한 어떤 덱.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출발해봐봐봐. 오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일단, 전복이 안 나야 되고. 그렇죠. 빨리빨리 지하로 좀 잡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는 앵벌이만 하겠다. 어. 그래서, 신을 넣으면 은 좋은 게 뭐냐면, 신이 꽤그런대로 자, 여기 좀 약하지. 그 다음, 쪼조정하면 좀, 좀 쎄. 2 3번 봐봐. 에이, 반피 날리지. 그 다음, 야, 사바리 보살 붙는데또 신이 또, 또 전체기, 두 장도 전체기니까 좀 오토 돌리기 좋고, 이렇게 두루두루 때리다가, 세 번째 끝 때리면 전체 랭업이 일어나요. 근데 전체 레업비 갑자기 뭐 할구도 아니고 말이야. 전체 레업비어 나면 그 스킨 스킬 나가잖아 그러면 뭐 그걸로 하고 어? 혹시 이제 더원거 나가면 더워 형님 저렇게 찌그러기 나면 안 죽는놈이지 안 죽으면 죽는 배터리가 뒤치기 뿌려. <웃음> 좀 괜찮습니다. 예, 또 킹도 넣어놨기 때문에, 자 뭐랄까 보막까지 치가면서 전복도 안 나고, 자2에 들어가게 되겠죠. 2에뭐 두들 페라 자석들아. 자 이번에 레그 미리는데 봐봐, 쪼정 조정했제. 자 레그 정세, 찌기등 일어났잖아. 그러면 이번에 거 뚱뚱뚱이 좀더 세다. 이성 줄줄줄 들어가제. 자킹 거도 이성 나갑니다. 푸다푸오, 포스, 포스. 폭스, 예. 좀 아쉬운 거는 AI가 조금만 똑똑하면 킹거 먼저 쓰고 좀 하면 좋겠는데, 아, 그런 거는 바라지 말고, 그냥 지하로 잘 돌아갑니다.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뭐꼭 제가 추천드린 데가 아니더라도, 찌밥 자석들이기 때문에, 좀 페스티벌로 좀센 애들 있지? 잘키워지 애들 그런 애들 좀 오토로 해놓으면 돌아, 잘 돌아갑니다. 자, 다 쳐맞아 죽겠네, 이번에. 빡, 어, 크다. 훅, 호유요요요요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토 눌러놓고, 어, 책, 어, 형, 독서하는 남자, 농담 아니고, 진짜, 진짜 독서하는 남자야. 독서 쫙, 쫙, 하고 있잖아? 그럼 소리가 빰, 빰 나거든, 그럼 이제. 자, 이번에는 이제 점수를 좀 뽑아보자 이거죠. 점수를 뭐 많이 뽑을 필요 없어. 옛날처럼 막 그렇게 뭐 경쟁이 치열하진 않잖아. 보상만 최대 보상 챙기면 되잖아. 상위 30판에 들면 요 보상 싹다 받죠? 요 정도만 챙기자 이거야. 응? 음? 어우, 달달하잖아. 특히 30판에는 들어야 해, 여러분. 이 좋은 각인석 10개랑 망치 10개야. 요거는 하자 이거거든. 자, 그러려면 요 미션들 다좀 해가면서 점수를 한번 그래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겠고 뭐 여러가지 덱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덱이 있는데 잠깐만 하나 더 만들어 볼게. 자, 뭐 이런 덱도 가능해. 이런 덱도. 자, 원리를 알아보자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덱들이 나오는가. 일단 요정 종족을 편성하면 1 6 0점이제 요정 하나 들어가면 된다. 그 다음, 적군에게 파열 피해 5회 적용입니다. 적용이에요. 파열 피해 스킬을 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글마 버프를 썼을 때 파열이. 어야 아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해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 파일 피해가 있는 애가 있으면 좋겠지. 자 구류드 같은 거, 구류드 파일 피해 있죠. 전체 파일 피해, 혹은 뭐 이런 거 코인 다이엔 전체 파일 피해 이런 것들로 저 점수를 챙겨야 된다. 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버프 해제로 버프 해제를 무려 몇개 해야 된다? 1 0 개를 해야 된다. 열개 어려 워 보이지만 애들이 버프를 4 개씩해서 1 2 개를 한번 만들 거든. 그거 해제하면 2 0 0 점이야. 그래서 버프 해제기가 있으면 좋겠지 전체로 해제해야 되겠지 한 명만 버프 해제 말고 전체 버프 해제가 각성어필성기 각성 적군의 버프를 해제한 뒤 해제기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연마가 꽤 괜찮다 기족, 헬브함 일마이거 버프 해제, 자세 해제 있어가지고 어, 해제할 수 있겠고 혹은 그냥 우리 송영마트로나 있지 일마이거 스킬 요거 이성만 만들면 버프 전체 해제거든 요걸 바로 점수 쉽게 챙길 수 있고 삼성 한장 만들어가면 자세 해제까지 노려볼 수가 있거든 어, 자세 해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마지막 점수 300점짜리야, 이게. 자세 해제 스킬로 저게 자세 3 해제. 자세 해제 3개 해라, 이말 아냐. 2페이지 가면 이자석들이뭐 이렇게 자세 3명이 잡아. <웃음> 그래서 전체 자세 한 번만 있으면 이 300점도 챙길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애들 뭐 나태킹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뭐 나태킹은 좀 별로야. 근데 어쨌든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디버프 해제로 인해서 우리 아군대 디버프를 한번 풀면서 점수를 더 챙길 수가 있어. 그러면 사실 뭐 나태킹보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이 쓰레기 같은 이헬브라인마가참 괜찮지. 엄마 봐봐봐. 여기 어 디버프 해제까지 있으니까 힐도 할수 있겠고 혹은 말이지 마가리우드를 쓰는 방법도 있겠지. 마가리우드가 이제 공버프도 올리면서 어 버프 한번 푸르 디버프 한번 해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챙길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그런 애들 사용한 조합들로 자기가 가진 애들 중에 말한 원리대로 조합을 잘 짜면 점수 고득점을 한번 챙길 수가 있겠지. 지금 일단은 요, 요 덱으로 한번 가볼 텐데 서브 마르마스 이만 많은 놈이 주로, 어, 속력, 아군들 을 생명력 올리갖고 생명력이 좀 많은 상태에서 클리어되면 그것도 또 점수에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력 음식 먹고 한번 그렇게 출발해 보도록 하자고 자, 들어갑니다. 개노자 쓰레기 삼형제가 나와 있는데 가슴털이 있을만한 새 남자. 아유, 오토 눌러져 있네. 야, 오토로 하면 돼요. 원래는. 오토로 하면 되는데 이자석들 뭐랄까 굉장히 연약하거든. 잘못 때리면 애들 죽어버 그래서 바로 일단 킹 필살기를 노려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1패는 킹 필살기로 버프 해제함면서 지나가보고 2패때 헬브란 필살기로 자세까지 해제하고 마무리하면 된다 이게 핵심이고 자, 보자고. 뭐, 헬브람 초각성 막 1대 있고 막 이렇거든. 쓰레기래, 이거. 지금. 자, 약간 요정도 해줄게. 요정도. 가베게한대쭉 때리면서 우리 보막 호좀 치고, 그 다음에 우리 헬브람이 쭉 때리면서 흡혈 조금 하라고. 요정도. 킹 필살기 만들어졌고, 이제는 뭘 하면 되겠냐면, 전마다 이 버프를 쓰면 그걸 해제하면서 끝낼 텐데, 해제하기 전에 뭐 해야 되노? 뭐 챙겨야 되노? 파열 적용 5회. 요거를 챙겨야 되거든. 자, 임마트 봐봐. 버프 지금 12개지, 12개. 아, 착해 애들이 하나 하면 세개된 거야. 어? 전체기니까. 두개 하면 다섯 개 이상 됐지. 데, 챙기지, 다 챙길지. 다 챙길지. 파열 끝났어. 그 다음에 뻥 박아 부는 거라. 그럼 어떻게 되노? 버프 해제되면서다퇴려 부는 거야. 오케이. 자 하나. 어, 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자스가.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애들이 연약해. 내가 어, 들어갈게. 뻥 하면 이제 어 까크당. 자, 버프 해제, 야 버프 해제 안 됐냐? 지금? 뭐야, 이거? 됐지? 버프 해제 스킬로 적 버프 효과 해제 12회, 12개 챙겼잖아.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챙기면 좋은 게 뭐냐면, 인마들 자세 색이 풀고, 그 다음에 인마들 우리가 디버프 걸면 디버프를 한번 풀어주는, 어, 그걸로 점수 좀더 챙기는, 그 정도 하면 되겠고, 뭐 이제 막더 빡세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막더 챙기려고 해, 점수를. 근데 우리는 상위 30%만 하자고, 그래서 딱요 정도 만들어 놓고, 어 한대 때려서 보호막 한번 치놓을게. 우리 도 피가 또 많이 안 깎고, 아, 너무 세 살살 좀 해라. 애들 몸다 터지겠다, 자가아 <웃음> 아, 잠깐만. 보막을 안 치는 게 낫겠다. 야, 우리가 그걸 좀 당해야 되거든. 디버프를. 어 디버프 당해고 디버프 풀어먹는 것도 챙기면 좋다는 거. 근데 귀찮다. 안 할게. 안 하고 그냥. 오케이. 좋았어. 잘했어. 아, 디버프 좀 걸었지? 두 개밖에 안 걸렸다. 야, 근데. 아. 자 보호막 하나만 더 챙기면서 어, 죽지말라 사살 때려야 돼 사살 때려. 애도 죽는다 저거 약해가지고 자세 잡기 전까지 찍으면 안돼 야사살이라 킹아 인마 뭐 셔스티퍼리라고 있어 야야저 중독주 때리면서 야. 쭉갑 비버프 어, 풀었고 어, 이런 정도 이제 자세 잡아봐봐 촥요자세 하나 옆등 근육 등 근육 근육이 있긴 있어 점마들이 자 점마 점마 이거 아 이거 이거 자 이두 상완 이두근 이두근이야 자세 멋지재 자세를 봤을 때는 무슨 오합지졸 같네 그래 자 요거 자세 풀어주고 음, 버퍼와 자세 풀고 야, 마트로나 데리고 온 사람들은 삼성 만들어 놔야 돼 삼성이 있어야 자세까지 푼대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 짐 되겠지 푸르륵 치프고자 마무리해라, 이제. 자, 팡! 근데 내피사 이게 너무 얇게 가지고 마무리가. 잠깐만. 빡! 오케이. 자세 300점, 3 0점 자세 3개 다 해제, 해제했고, 와라락! 어, 못죽겠다 야. 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여기서 딱 끝나보면 막 그냥 막 깔끔한데, 그지? 어, 이런 정도 했다는 거. 치바바 임마. 니가 이 보막을 깰수 있는지. 어, 사고사 결정. 빡하오. 오케이. 잘했다. 에이. 야, 우리 좋네. 지금 분위기. 피싸기한번더 써먹자. 야, 디버프 안먹한 번, 뭐, 한번더 풀면 더 좋았겠지만. 뭐, 그러지는 못했고. 어, 투자 앞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미션을 챙기면서 우리가 그래 상위 30% 안에 보상 다 챙겨야 되지 않나. 요 정도 공략. 빡하다 대자본니다뭐꼭 이득 아니라도 아까 원리를 얘기해 줬으니까, 뭐 그지? 코인 다이언쓸 수도 있고, 경 없는 사람 막 나트킹으로 푸는 거막 하는 사람도 있고, 막할수 있어요. 점수 요 정도 나왔고, 더 올라가려고 막더패잘 뜨고 막 하면 더할 수도 있긴 하거든 근데 뭐그럴 필요가 없다. 아 방금 싹 지나갔는데 조건들 다 달성한 거보면 확인할 수 있었고, 자 그럼 아유 상위 2판에또 들었네. 상위 2...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막, 진보스에 노력하는 거 이제 좀 귀찮아. <웃음> 옛날에는 막, 어? 그래도 배기 안에 들고 막 이런 거 내가 막 하고 했었는데, 그지? 아니, 탑텐 안에 들고 그랬었다. 그걸 필요 없고, 30% 안에만. 요 어떤 요 이론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습득한다면 상위 30%는 퍼 충분히 싹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공략 여기까지. 자, 화이팅들 하세요. 고고 바이. 예뻐졌구나. 돌아볼 만큼